재고 봐. 태시가 이것 봐. 엄마 오늘 엄청 재밌는 놀아 줄게. 엄마가 여기를 이거를 이거를 여기다가 뿅 집어넣는 사람에게 상을 주겠어요. 야. 그게 아니라 이것만 던지지 말고 봐봐. 여기다가 이렇게 쏙 집어 쏙 집어. 쏙 집어넣는 집어는 사람 여기다가 쏙. 쏙. 태시가 이것 봐. 아, 아, 와포! 아, no, God. 엄마 재밌는놀이라고 no, 종이 짜르는 no, 거야, no, 엄마가. No. 아, <웃음> 아, 왜 그러는데? 왜 화났어? 아, 조그만 종이라니까. 응? 음? 미미만맨그그것만 아, 갖고 놀조그제 이거를 여기들을. 이거, 를 여기다가 거이어구어구주 이거, 네어이 어머! 어머어머어머거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거를 여기다가 슉! 아! <웃음> 태식아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거, 그 어? 해봐 니가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집어넣어야지 태지가 여기 쏙, 갖고 와 그렇지 가지고와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엄청 많지? 어 공지야. 여기 있잖아! 여기! 태시가 여기 있는거 여기다가 쏙! 쏙! 집어넣어! 에휴!